으야 으야 자 5편 자 이제 무사히 가게 밖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가면은 제대로 된 엔딩을 볼수 없었기에 이제 다시 남아서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해 가야겠죠? 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네. 아, 남아요? Party passes. Give party passes to s t 왜왜 파티 패스가 또 나오지?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남는다고. 어 파티 패스를 찾았어요. 아저 안내문이 나온 이유가 내가 여기 남겠다라고 하자마자 프레디가 이제 저한테 파티 패스를 주는 판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렉은 또 뒤지게 걸리네. 손은 왜안 대고 있어? 이제 못 나가? 아니 문은 계속 열려 있어야지. 가게 오픈 안 해요? <웃음> 어? 야 내가 한번 이거 선택 못했다고. 영원히 남아있어라는 거야? 왜왜 왜 가게 문을 안 열지? 아 이게 정식 오픈한 곳이 아닌가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미션이 뭐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이스케이부터 피자플렉스 못못 나가잖아 이제. 아 파티 패스를 얻었으니까 거기 가면 되나? 이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거기 여기 여기. 에 몬, 몬티 골프 몬티 골프장 메인으로 또 가야 되네. 아이고기 찮아 아이고기 찮아어 근데 아 이거 간마 올리니까 진짜 너무 좋다 <웃음>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와? 아니, 김사진쨔! 왜 하필, 근데, 18만원이에요? <웃음> 20만원도 아니고, 15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닌, 18만원?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8만원이어도 좋아요. 숫자가 좀 걸리긴 해도, 후원이잖아. 어,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 돈 따발로 싸대기 때려도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손말로 싸대기 때리면 당연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이 몬티 골프로 갑시다 몬티 골프가 저쪽 네 내려갑시다 아 근데 이게 화면이 밝으니까 진짜 좋다 진작에 좀 올릴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올려서 플레이 했을거 아냐야아 근데 이게 좀 어두워야 원래 좀 긴장감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빨리 엔딩을 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웃음> 빨리 합시다 오얘 몬티골프 예, 어 근데 이제 하나씩 이 진행되니까 되게 재밌어 그전에는 막 루트 꼬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오 여기 뭐야 히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 몰라 발이 그냥 막 이리로 가던데 뭐 있을 것 같다는 그.. 동물적인 감각 파티패스 오케이 파티패스가 완전히 바닥나고 이제 몬티를 상대해야 되는군요 따따따간따따따 컨셉인가봐 늪따따 컨셉 되게 잘살렸컨 참고로 몬티는 이거 안 먹히죠? 따이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세이브가따따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세이브 어, 무서워 소리 뭐야 이렇게 못있어 아아 네구나아 무서워 야 어린애들이 이런데와서 어 이런거 보면은 막 자지러진다고 트라우마 바로 생긴다고 미친거 아니냐고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거지? 오 여기 굿즈 상점 와 진짜 실제로 이런 가게가 있을 것 같을정도로 디테일이 정말 높아 뭐지? 공이 녹았어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해놨나봐 이거 봐 늘러붙었어요 지금 나름의 최적화. 귀엽네. 여기로 가야되나, 아래로 내려가야되나. 왜, 왜 세이브가 안되지? 어지간네.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여기 1번이라고 대놓고 써있으니까. 아, 여긴 약간 일종의 스테이지인가봐요. 골프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못 넘어가요. 아 이제 이동거리가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어, 뭐, 여기 내려갈 수 있어? 오, 내려가지네. 뭐, 올라가지기도 하는 거고. 대박. 왜 좋다. 걸리면 아마. 치... 시카가 오겠죠. 몬티는 아직 등장을 안 했으니까. 아, 이거! 아우,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아우, 뭐가 바, 응, 야. 목이 아직 다안 나왔단 말이야. 아, 몬티가 나오네. 몬티는 점프해서 공격하니까 잘 도망가야 돼. 아직 목이 다안 나와서. 오, 화장실. 어우 눈 아프다야 엄청 쨍하네 오, 뭐야? 우와, 우와. 어 뭐야 우와와 에? 왜에 어디서 튀어나온 겨 어디서 튀어나온 겨저친구구나어오이씨미친 절로 갔다 아니 세이브가 안돼요 세이브가 아이 계속 잡히네 이게. 어디로 가야돼 여긴 뭐지? 오! 기대 오! 드랍이다 문드랍인지 썬드랍인지 모를 이건 뭐지? 이 뒤에 뭐가 있을 것같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다닙시다 빨리빨리 진행할 생각은 버리고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 들어가지네? 뭐야 관통되네 디테일 허접한거 보소 이 게임은 작동이 안 돼요. 어, 우와, 이건 뭐야? 아, 자, 두럽게안 맞네. 바로 슬슬 악어 소리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요.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자자자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 기가 아까 거긴가 본데 2층 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저 기를 가야 될것 같이 생 겼죠？역시 걸릴까 봐 무서워.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기는 조용한 방음 시설이 잘돼 있네. The 어, 시큐리티 오피스가 코앞이래요. 이쪽으로 가면은 보안등급 올릴수 있는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이끼끼야어어 어. 어. 어? 저기는 세이브 가능한가? 이건 뭐야 스테이지고 아 여전히 세이브가 안 되는데요? 어? 여기구나. 시큐리티 오피스가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 보여요. 이문안 열려. 에. 지금이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파파 파파 파파빠 빠빠빠 빠빠빠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그 y Okay. Okay. Okay. o a o 가면 돼? 세이브 안 돼? 뭐, 뭐 여기에서 뭐 하는 게 없네? 오, 이것도 열수 있잖아? 오? 파즈 카메라야, 이게! 마우스 키를 눌러서 전체 주변에 눈뽕을 선사해주세요래요 1,2를 이용해서 무게를 바꿀 수 있어요 trouble, 카메라 어떻게 쓰는데? 아 3번이구나 카메라가 아 이거는 이제 맞추는게 이제 점이라서 좀 힘든데 범위공격 범위공격? 범위공격! 안되잖아 어? 된거야 지금? 오 된거구나 막막 두리번 두리번거리네요 그죠 그죠 봤죠 어 근데 충전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나본데 여기 어디야 하는데 어어야 여기에서 나올 줄이야. 나 음... 어디서부터야? 아, 왜 세이브 안 시켜 줘요? 아, 겨우 봤데 아이고, 시끄러워, 그래. 프레디, 빨리 와. 너왜 뒤에서 오냐? 깜짝 놀랐잖아. 아, 플래시라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 그냥 가. 뭐가 중요해. 내가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해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만 궁금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봐야 돼요? 프레디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좀 알려줄 사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큐리티 업그레이드만 하고 도망가면 되는건가? 배터리 없어. 없던... 아니, 그리고 보안 로봇이 제일 있어야 할 곳은 이 굿즈 샵 아니야? 어, 왜 여기만 없어? 이거, 이거 보안 설정 잘못해놨네. 자, 미션 인베 스티게이터 벤트. In major size. 스티니저 사이즈가 어디일까요? 아, 일단 난 진짜 세이브부터 너무 하고 싶은데, 세이브가 안 돼. 찾아야겠죠. 저쪽을 안 가본 것 같은데, 저쪽을 좀 가보자. 에헤헤. 마세요 아니, 근데 여기 다 봤던 곳인데? 눈뽕! 어, <웃음> 아, 씨. 너무 무서워. 아니, 다 왔던 곳이네. 한 바퀴 쭉 돌았네. 여긴 다 봤어. 그럼 메이저 사이즈라는. <웃음> 스테이지를 다시. 그, 그, 메인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찾아야 되나봐. 몬티 골프 자체에서는 이제 그냥 카메라만 얻으면 되는 거고. 사이즈가 어디 있을까요? 토셔토셔토셔토셔토셔토셔 터셔, 터셔, 눈이 날라갔는데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 먹히긴 먹히네요. 눈 쪽을 쏘면. 무서워. 어이, 진짜 소름끼쳐, 져 눈이 없어서 맞다. 이거 안 먹히지. 근데 먹히긴 먹히는 것 같은데. 어 저긴가 메이즈 머시기 메이즈 레이즈라고 써있는데네개 와. 저기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세이브다. 응? 아니 아직도 안돼 세이브가? 야 이거 고장 난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 아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 밖에서도 세이브가 안 된다고? 버그 아니야 또? 세이브 안 되는 버그 <웃음>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티켓이 있어서 줬어요. 잘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친구. 문 열리고. w r k off the calories while you eat. Sign up for a membership pass today. Super cool perks include discounts on pizza, nachos, fries and cookies. Now that's the smell of fitness. <목소리도> <목소리도> 메이즈는 미로라는 뜻을 in,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네요. 어지러워 왜 막, 막, 막다른 길이야? 길이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저기로 갈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출구 찾아놓고 왜 다시 돌아가냐고? 넌 이게 출구로 보이니? 내가 나온.. 들어온 곳이잖아요 여기 These buttons change t h 아, 아, 아이씨. 야 여기에서 미로를 바꿀 수있네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 자 아, 쓰레 기 같은. 아니 기본적인 걸로는 안 되네. 뭐 어떻게? 아, 근데 세이브가 계속 안 되네. 뭐뭐 뭐 어떻게 하라고? 버튼이 뭐떠었다고어 그러네. The is in the 이렇게 눈 앞까지 바짝 다가가 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요. 아 있네. 죄송합니다. Find Major Size Control Key in the Daycare Theater. d a y c a r 로 가서 컨트롤 키를 찾아오래요. 또. 와. 진짜 와리가리 여기서 여기 있다. 데이해요 아, 여길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긴 또 충전이 되네? 아까는 안되고? 됐어? 찼어? 오케이 플러시 어떤 장작분이 알려주셨는데 드랍!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탕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 이름은 문드랍이 아니라 그냥 문이고, 얜 썬이에요. 지금 사탕 광고한다고 썬드랍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썬? 얜 문이야, 그냥. 셈 아직도 안 되네. 어이 진짜 버그인가봐 세이브 안되는거 다시 내려가? <웃음> 안되나보네 여전히 화가 나있군요 써는 여기로 못들어가게 해놨네 보육원 티어러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이케어 티어러 아 여, 여기랑 또 데이케어 티어러는 다른 곳이에요? 찾아보니까 6시 이후로 피자플렉스에 남으면은 세이브 자체가 안된대요 아, 그럼 하드코어 모드가 이제 시작되는건가? 그렇군요 일단 버그는 아닌 걸로 <웃음> 플러시 베이비 시스터 로케이션에 어 씨얼러다. 아니 근데 세이브가 안 되면 그럼 원턴에 이걸 다 깨야 돼? <웃음> 뭐야? 야! 아, 뭐야? 여기 벌레도 있어. 여기 왜 이렇게 더러 그리고 왜안 먹어져? 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어떻게 먹는 거지?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쓰레기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 된다고? 으 아아.. 으아.. 으야... 오, 쓰레기 밟는 소리 되게 리얼하다 어, 방금 떴 프레디 마스크? 우리 이제 안 걸릴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애들이 안 덮치거든요 혹시 빼고 저기 밑에 있다 밑으로 내려가자.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 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 여기에서 나오려나 열쇠가? 아니네요 일단 저 가방은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프레디가 상자의 위치를 다 알려주니까 찾아보자고 안 열려요 와 대박 놀이동산 있어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거지 아 놀이동산 있어가 아니라 여기 우리 그 문이랑 써니랑 같이 놀았던 곳이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거 뭐 먹으려고 했다가 문한테 걸려가지고 죽은 곳이네요 여기가 올드 포스터 그쵸 여러분들도 가보고싶죠 이런곳 아저희음이랑 이런데 진짜 놀러가보고싶어요 갈수만 있다면 안열려요 아 배터리 없는데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자 화실문 하나도 안열리고 여긴 여기는 뭐지? 여기는 극장 바깥인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씨어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배터리 없어, 배터리. 얘네 이렇게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냐? 아, 이거 아, 깜짝이야, 좀. 아이, 아 진짜. 와.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열리나? 어? 아, 여기가 잠겨있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 그지, 그지, 그지. 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더라? 야, 우 야, 레스 까 개새 여기로 올라가서 <웃음> 반대편으로 간 다음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몬티 나와가지고 또 프리어그 하고 왜 이리로 와요? <웃음> 아, 자, 동선, 저 미친놈인가? 저거 안 오겠지? 안 오겠지? 아, 여기 반대편으로. 아, 일단 숨자. 나 너무 무섭다. 지금 이게 오고 있는 게프레딘인지 그, 몬티인지 모르겠어요. 아, 경비 로봇들 진짜 좌우로만 움직이게 해주지.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게 맞는 거기는 하거든요? 저렇게 구석구석 찾아야죠, 그죠? 와 너무 빡세 왜 안와, 프레디? 아저씨, 일로와야죠 왜이렇게 느려 터졌어 자랑... <웃음> 자, 짜증내지 말고 <웃음> 몬티 소환됐어, 와. 아, 누가 이렇게 생긴 인형을 사요? 개무섭게 생겼구만 눈 튀어나온가봐 어. 어? 안, 안 움직이는 애들 맞지? 오, 움직이네 왜? 아! 아... 프레디니까 애들이 인식을 안하겠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좀 궁금한데? 이런데 뭐 화장실이구나 빨리 가자 배터리 없다 어 열심히 움직이세요 일도 신경 안써요 왜냐고? Because I'm Freddy 으야 자, 돌아가자. 다 왔어, 다 왔어. 배터리 3개? 충분해, 충분해. 가서 충전 한번 하고, 가면 돼요. 아이 경비 로봇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네 쩐다 진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제는 메이즈로 바로 가면 되겠죠 한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요. <웃음> 이렇게 두개 잠깐만, 맞나? 어, 맞아. 이렇게 두 개씩이 한 줄이거든요. 이렇게 두개 보여요. 이렇게가 한 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이게 위고, 이게 아래 어? 잠깐만, 이거 옆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건가? 아,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 지금 화살표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레버를 누르면 이제 가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거냐면은 자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잖아 이두 줄만 봐요 이두 줄을 보면은 이게 1번 라인이란 말이에요 1번 라인 1번 라인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아래쪽으로 누르면은 이게 전체가 한 칸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 칸이 아래로 내려와요 지금 이게 봐봐 이게 아이스크림이잖아 아이스크림 벽이 1번 아래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리고 이게 맨 위로 올라가요 봐봐 내가 내가 눌러볼게 자 내려왔죠 아이스크림 내려오고 얘 위로 올라갔죠 컵케이크원뭔 말인지 알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벽을 치워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로로만 움직이면 이게 길이 안만들어져서 이 어떻게 하는거지 하고 있었는데 가로로 움직일 수 있네요 가로로 정말로 모르겠다고? 이,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난, 이제 포기해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아,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색의 타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색이 다르거든요? 이거네! 이것만 유일하게 갈수 있는 게 있네요. 저저저 저, 저 초록색 있잖아요. 어디 갔노? 네, 이거 하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 초록색이 어디가? 왜, 왜, 왜 저기가 있냐? 뭐야 잠깐만 이거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잘못됐네 어 이게 맞았네 내가 다른 카메라 보고 있었어 자!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연결이 돼있어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로 갈수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문이? 줄을... 열어서... 오케이, 길 열었다. 자, 갑시다. 아! 여기 막혀있어요! 개같은 게임! 오른... 오른쪽 문으로도 갈수 있나? 오른쪽 문으로 가자. 잇. 아! 아! 제발... 본티 소환되진 않겠지? 이런 곳에까지? 됐다! 아... 힘들었어 왜 안가죠?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뮤직맨이 올거야 새끼 뮤직맨 왔다 와 근데 진짜 세이브 안해줄거야? 이건 뭐지? 저 맞추는거 아니야 뭐하는거야 이게? 어? 뭐, 뭐지저 내려가야 되나? 어? 어? 어? 어나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야야야 <웃음>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거 뭐 어떻게 뭐 해야 되지? 뭐 하는 건데? 이게 뭔데? 이 총으로 뭘 해야되는거같은데 점프질 하는거같은데 어디서 나는건지 모르겠네 아니 얘가 안보여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일단 제 위치를 파악부터 해야될까 아니 왜 안보이지? 어! 어 잣됐다 잣됐다 쟤 레이저도 안통하잖아 지금 막 점프하네 중간중간에 점프해 저 자식이 제발 나 여기서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아, 제발 알려줘 했나 보는데 발견한거야 뭐야 자꾸 횡횡 소리가 들리는데 쟤는 이상한 데로가 채팅을 보라고? 아니 채팅을 볼 시간이 없어 애가 막 미친 듯이 점프한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나 진짜 한 번만 죽으면 게임 끝나요 제발 저 바구니에다 총을 총을 쏘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뭔가 반응이 있긴 있어 지금 띵띵 소리 나거든? <웃음> o oh, shat the fuck you mother f u c k e r gentleman 니네 부모님만 수무강하시고 건강하셔라 스바라시야 지는구나 오케이 연속도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어디있어 저야 총을 다 넣어야 돼? 저기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뛰어오고 있는거냐? 아니 이게 진짜 판정이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뛰어오고 있는건지 엉뚱한데로 가고있는건지 모르겠어 저거 봐쟤또 이상한데로 가잖아 다 넣은 거야? 나 지금 된 거야? 나 지금 된 거야? 다 넣을 필요는 없었구나.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빨리 얘기해. 빨리 스포해. 흔수해. 빨리 빨리 여기 여기로 오면 돼요. 버튼을 누르라고. 무선 버튼. 무선 버튼. 아니, 공이 저렇게 많았어? 어? 어? 야, 이거 허기허기 따라했다. <웃음> 어? 이거 허기허기가 먼저 했는데? 와, 잡았어, 드디어. 나 이제 세이브돼? 어, 무대 쪽으로 떨어졌네요. 팔, 팔. 팔. 팔, 팔 주세요, 팔. 어딨어. 이거야? 이거냐? 팔이 아니야 다리인데? 다리 가져가면 되는건가? 다리쪽에 팔이 있어? 뭐야 뭐가 어떻게 된거야 이 게임은 진짜 하이 뒤쪽에 히든는 있을리가 없고 자 기분좋게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요? 무대에서 기분좋게 깼고 이제 어떻게 나가지? 저기 살려주세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내려감? 아! 아! 아 여기 있네 와, 그래도 원투로 깨서 다행이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웃음> 여러분들 덕분에... 아... 거짓거리 안하고... 왔어요, 지금. 프레디... 하고... 비켜, 인 나, 프레디야. 어디 길을 쳐박고 있어. 전방진 경비원 로봇 주제. 나이 피자 가게에 데스타 프레디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어? 너네 여기 지금 취직도 못해. 이거 맞아, 근데 팀? 어, 맞다. 세이브 되나? 안 되네. 와, 진짜 세이브 이제 엔제볼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울고 깨는 소리 뭐예요? 제 제가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똥방구 계속 끼고 있거든. 살짝 팬티에 묻은 부는... 죄송합니다. 드립은 여기까지. 이제 걸려도 딱히 문제 없지 않나? 아니다, 고장 난 몬티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 아닌가? 몬티 이제 안나오려나걔 하반신 날라갔잖아. 어, 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아 메인, 메인으로 메인으로 이지 다리가 날라갔으니까 기어올려나? 어쨌거나 경변한테는 최대한 걸리지 맙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프레디 다 수리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될라는가 모르겠다 보자 가늠이 안되네 경비원한테 걸리면 록시랑 시카는 올것 같은데 몬티는 올지 모르겠다 세이브 여전히 안 돼요 와 여기에서 실수해가지고 죽으면 자자 자, 선언할게요 이제 자, 여기에서 실수해서 죽었다 뭐..뭔가를 해서 어, 뭐뭐가됐든 일단 죽었다 태초마을 간다 바로 끕니다 알았죠? Welcome to parts and service Please select preparing for upgrade procedure You may now enter the protective cylinder 절대 다시 안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신중하게 하긴 할 건데. 진짜. 나할 만큼 했어. 팔을 열재요 이 어때? Great. Now place the new armature into the forearm casing. With the new armature inserted, reconnect the colored wires. Okay. Great job. Now close the casing. กด 받고 n o e n c d o n e t e 됐어? 아,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와 평소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세이브 안 된다 그 하나만으로 긴장감이 막. 와. 끝났다. 그래도 완전히 끝났어. My arms are different. Where did you get these parts? I'd rather not say. How fortunate. I should now be able to smash through the cyclone fences around the building The way Monty does Exactly like he did Monty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대요 이제? 이제... 잠겨져 있던 거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네요? 크레디 멍청해서 여기 이거 몬티팔인 줄도 몰라 세이브 먼저 하라고? 세이브가 돼? 세이브 안되잖아 이제 안돼 와.. 그냥 끝까지 안되네 록시 웨이스웨이의 숨겨진 엘리베이터로 가라고요? 그게 어디야? 일단 가볼게 할수 있는거 다 해보자 유튜브에서 다 거기로 간다고? 아니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흔한 광경을 제 채널에서도 똑같이 보게 할수 있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딴데 보지 말고 거기 부터 갑시다. 어여어여 갑시다. 엔딩 볼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진부한 루트? 환영입니다. 쉽지 않겠지? 후반이라 세이브가 잠긴거면 세이브 스테이션을 다시 키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 그럼 그거부터 하자 아 세이브 스테이션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세이브만 되면 나 지금 뭐더할수 있거든요? 세이브가 안된다고 그래서 그냥 엔딩 하나만 보고 빨리 보고 끝내려고 했었던건데 아, 여기다. 이 계단 아래쪽이네. 이거 왜 떨어져있지? 이걸 집으면? 그가 버그를 이용한 세이브인 거네요. 야, 시간 예전으로 돌아갔어. 5시 15분이 되면서 와... 진짜 어이 털려가지고 세이브를 강제로 버그로 할수 있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면은 몇시로 돼있어? 몇... 몇시인지 안나오네? 5시 15분으로 돼있네? 그럼 스토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건가? 혹시? 아예? 그, 그건 아니겠죠? 일단, 일단 세이브 아무거나 찾읍시다 세이브... 세이브...뭐가 됐든... 세이브 스토리 진행도는 유지가 돼요? 또그 와중에? 아 세이브 됐나 대박 얼마만이냐 와... 록시는 또 눈이 부서져 있는 상태일 테고 그죠? 그렇겠죠? 한번 잡아, 잡혀봅시다 록시 상대를 좀 볼게요 이게 진짜 얼마나 똥겜인지 이제 좀 가늠이 되시죠? 여러분 걸려도 안.. 안와 록시야! 록시야! 으 따자! 빨리 깨! 에덱! 어쨌든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면 어... 뭐, 뭐, 뭐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마음껏 돌아다닙시다 우리가 아직 안한게 로케이트 더 로딩 독 컨트롤인데 이제 저기를 다시 가야되는걸까요? 록시 이제 스턴 안 먹힌다고? 잘 쏘면, 얼굴 쪽에다 쏘면은 먹히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싸워보자 나 궁금해, 우연인지 아닌지 오, 안 먹히네 확실히 안 먹히네 소야 뻔하디 뻔한 시크릿 엘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디있는데 그거 좀 알려줘 록시 웨이스웨이로 다시 가야돼? <웃음> 아 미안하다 나또 채팅을 안보고 있었나보네 아..새끼 일 안하네 이거? Good o r n i n g a i t o r y a r m a m e n t y of s a e n t Taylor s h i e p a y n g This is o r e m b e r s h i p Helloere p o f e s s o r s Act 2 Ah, that's how Ibra. s w i t h your m e m b e r s h i p 실크리 덴딩이진엔딩이랑은또 다른 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수고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이 프레디 너였구나. 어, 뭐야, 거기 열수 있었어? 야, 어디가, 임마! 이리 오라고, 니네 주인 여기 있다고! 아, 씨. 애들 다 이상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아까 머리 얻은 곳? 머리 얻은 곳. 저쪽 아니야? 이쪽 아니네. 완전 반대편이네요. 저쪽 계단이었네요. 저쪽 계단. 일단 어차피 세이브가 돼있으니까 엔딩 여러개 한번 보자 볼수 있으면 너무 까다롭지만 않으면 다 볼게요 제가 어, 여기 어 여기? 뭐야? <목소리> <목소리> 왜 그래, 문아 진정 좀 해. 너 미친놈 같아. 우리 여기 저번에 가려고 했는데 문 닫혀있어가지고 못갔던 곳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어, 몬티 팔이 없어서 못갔던 곳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였어? 뭐였어 방금? 조심하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이 아름다운 시설 아래쪽에 왜 이런게 있냐고 레디 일로와 나 무서워 여러분 스포 이제 더이상 하지마세요 훈소도 두지마세요 그냥 봐 아는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어 이거 틀면 얘네 작동된다거나 그런건 아닌것같고 와 여기 경비봇이 있어 이런 곳에도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보이는데요? 제한테 걸려볼까요? 제 얼굴 좀 보고싶다 얼굴 <웃음>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어... 이거 왜왜 난리야? 뭐 나오거 아니지? 여기가 지금 뭐죠? Freddy Fazbear's Pizza Place. 옛날, 옛날 피자 가게인건가? 이거는 약간 그거 따라한거 같은데 아까 떨어진건 허기원씨 따라한거고 이거는 지금 해피버거 그 공포게임 따라하는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하에 낡은 가게에 묻혀있었잖아 야 이거 다 따라했네 게임 발전기가 몇개야..이런 미친.. 왜..왜..왜..충전이 안돼.. 아..발전기가 꺼져있어서 그런가? 이제 충전돼요? 오..오..현실 고증! 안 열려요? 철문은? 무섭다능? 에 무섭다능? 혼수 절대 두지마 나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야 오 되게 궁금하고 약간 좀 흥분되거든요? 이런 이런 비밀 멋있갱이 이런거 보는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 장작분들도 그렇고 근데 알고있는 사람이 에 여기에서 뭐 나오는데 그 크크핑핑뿡 빵뿡빵 바로 삭제 뒤진다 <놀람> 진짜 대로 가 봅시다. I know what this is. I have been here before. 어, 여기 온 적이 있었대, 프레디가. I found myself for the first time when I cleared the path. I did not want to, but I had no choice. Now I have a choice. I have changed. My friends are here. 내 친구가 That's 여기 so 묻혀 있대. 뭐야 I 이게? 왔다. 엥?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 프레디를 타고 간 상태로 내려갔었어야 됐나? 에헤이! 이거 다시 했었어야 됐네 아니, 다시 했었어야 되는 가 아니라 다시 해야되네 프레디도 종류가 너무 많아 자, 프레디를 타고 내려가볼게요 아, 나 아까 좀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못봤는데 I 와아 와 이게 뭐야 자고 있어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뭐야 어, 뭐야 본에도 있어 그들은 굉장히 화나고 어 뭐야 어? 뭐지? 아 어? 누구세요? 뭐야? 스프링 트랩이야? 어머머머어머 어? 프레디또 왜이래? 저 친구가 누가봐도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죠? 야 근데 프레디 왜이러냐고 뭐야? 뭐야? Stop him. 뭐야 뭐야 뭐야 뭐야뭐야 e is t r y 야 n g to. <놀람> 그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 어! 해킹 나간다! 프레디 해킹 나간다! 프레디 해킹 나간다! 어, 어, 갸아노! 어, 갸아노! 일단, 일단 버튼 눌러봐 버튼 진짜 눌러봐 뭐야,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아, 버튼 누르면 괜찮아지는 거야? 요 뭐야, 이거 섀도우번이야? 스프링 트랩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뭐 아비안, 왜 뭐, 타격 판정이 있네? 탈수 있어? Watch the bends. Watch the bends. 아, 아 막아야 돼. 자 해킹하는 거 막아주고, 벤트를. 아 이게 지금 cctv 보면서 막아야되는건가? 벤트배터리 지금 다다른거 맞죠? 이, 이러면 안되는거죠? 문 계속 닫아두면 안되는거죠? 왜 울어.. 일단 버텨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또..또.. 또. 불불 불, 불타는데? 죽은 건가 아닌가? 야 이거 저 어디 가? 어지 제가 나가는 거 아니었어? 나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지? 달려 그만 달려. 잠깐만 들어가 있을게요. e r 씨. o m m a n d e r c o m m a 나왜 내려? c o m 내려줘. d e r commander, c o m m 요 n 인 e r 프레 m 가 막아. d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 애초에 이판 망했어! 제기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수밖에 없나? 너 어디서 누가 누가 너 괴롭히니? 오케이 버텨보자고 아니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저섀도우 본이 언제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저거 둥글게 동글게 프렌드 막아줘. 저렇게 계속 불태우면서 섀도우버니한테 데미지를 주는거야 그럼 언젠간 끝나겠지 계속 데미지 주고 있는거잖아요 그죠? 꼈다 제대로 꼈다 나이스 나이스 에이씨 브랑탱 얘가 해킹 중에만 불을 붙일 수 있나봐. 따따따따리겠다 아, 섀도우 본이 어디 갔어? 어니 뭐 서에 안 잡혀요. 지금 어니 뭐 서에 안 잡혀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 어디서 해킹을 하고 있는 여기네? 불 타고. 아, 근데 록시 원래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아? 아니,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걸리겠다, 걸리겠어. 내 배터리가 계속 달고 있어. 어? 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케이! 깼어, 깼어! 원, 투! 그렇지! 그래서 너 누구세요? What the hell? 돌! 아니, 서로 같은 편 아니었어? 아니 이게 정체가 누군지 아 이게 문서를 읽어보면은 정체가 누군지 나오려나? 별 두개 오 히든엔딩 아 스프링 트랩이 맞아요? 아니 근데 <웃음> 야 엔딩 엔딩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내용인데 <웃음> 엔딩부금 실화해요 정말 알 수가 없다. <웃음> 자 로드게임, <웃음> 우리가 세이브한 게 이거군요. 오토세이브는 지하로 내려갔을 때 세이브고, <웃음> 엔딩. 그러게요 <웃음> 지하에서 그냥 저렇게 달려나가고 그러고 끝난다고 자 엔딩도 너무 납득이 안되고 하... 진엔딩 보면 그래도 납득이 되겠지? 그냥 약간 부가적으로 만드는 엔딩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프레디하고 주인공하고 같이 탈출하는 신이 있는데 날라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도대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난 아,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장, 그 장면이 있는데 내가 그냥 이, ESC를 눌러가지고 그냥 엔딩 크레딧 뒤에 나온다고 그 장면이 엔딩 크레딧을 봐야 되는 거네? 야, 그럼, 그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번엔 좀 정석대로 플레이해보고 닝카레 다 볼게요. 자, 들어가자. 프레디 드, 몸속으로 들어가자. What was that? Are he, you okay? He is trying to take control of me. I do not think I can fight it for long. He? What is that thing? 이렇게 보이는구나. 야, 이거 게임 엄청 쉬운데? 야, 이거 어려울 수가 없지 않아? Look out. It's Chica. u t the doors. 어. 알았어. 야, 여기로 온다, 이거. 아니 이거 문한번 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내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일부 직전에 닫아야 되네. 다시 갔네요. 같이 나가지, 가비.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It's Roxy. What do I do? The doors will not hold her. Hide. 오늘 잠구지 말고 숨으래요.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오늘 잠구지 말고 숨을 해요. 어떻게 해요? 쟤 뭐하노? 버그 걸린 거지 지금. 아주. 좀... 아, 그리고 아까는 이런 공략 안 알려줬잖아 좀 가라 알려주지 말라며요 아니 너네 말고 얘네 말이야 막얘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 얘기 안 했었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아까 버그가 걸린거 맞네 다고어나 걸렸다. 이렇게 살았네.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그래디를 구심점으로 삼아 동글게 동글게. 아 이제 슬슬 또 나와요. 또 어디서 의킹질이에요 아이씨 이런 장면 보려고 다시 한게 아닌데 그 죽고 다시 할까? 정석으로? 아 이게 뭐냐고 아 이게 한 번만 가지면은 무조건 버그로 빠지니까 아니 아예 그냥 록시가 들어오면 바로 죽게 해주든가 이게 뭐야? 피지컬로 그 버그를 극복하게끔 만들어놨어 게임을 차례들 타고 전기 그 충전하러 가보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안돼 씨그레 이쪽도 안돼. 안돼. 아 타고 나서 치카 목소리를 내자고. 사자후 배터리 다 됐어요. 나 죽는다 이제 진짜 죽는다. 냥이야.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니 공략을 좀잘 <웃음> 알려주든가 게임에서 아니 이때까지는 튜토리얼 그 뭐야 안내창 잘 떴으면서 왜 여기선 안 뜨냐고 빨리 내려라 현기증 난다 뱃돼지 열어 제껴 빨리 됐다 힘든 척 하지 마. 해킹 he... 끝났어. What is that thing? 어디서 알람 소리 내고 있어? 진짜게 끝났는데. 이래 놓고 내가 빨리 쳐다보면 너손 흔들 거지. Watch the dance. 뭔가 귀여워네 음.. 이게 뭔 티구나 방금 뭐 지나갔는데?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지? What do I do? The o r s will not hold her HIDE! 이렇 오고? 뭐야 왜 자동으로 내려져? 아, 해킹 중이구나 이렇게 온 다음에 타자오 하면 가는구나. 오오오이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왜 배터리가 다달 아 이게 한번 고함을 지르면 배터리가 바닥나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 오오오오요오오오오이오오오 나 주고 싶다, 우리 치카. 미안해, 잘 가. 뭐야?! 이거 뭐야! 어떻 해야되지? 어레리오 뭐야, 이거 그냥, 그냥 가까이만 안 다가가면 되는 건가? 그냥 피해서 움직이라 이거지? 아니, 미친, 으 아! 와, 빡세네. 아, 이래서, 이래서 버그와 버그가 아닌 게 공존했다는 얘기구나. 아, 이게 본편으로 제대로 하니까 난이도가 되게 어렵네요? Fight it for long. What is that thing?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촉수 나올 때그 밖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여기 있자. It's Roxy. What do I do? The doors will not hold her. Hide. <웃음> <웃음> 안녕. 아. 어 뭐야 왜안 나가죠? 왜안 나가? 왜안 나가? 왜안 어, 나가? 어, 아 이거 놀래 아이씨 좀아 버그 진짜 빨리 하이파이브 해줘. 자, 어디가 이제 촉수 나오나? 아, 이게 진짜 어디가 안전하냐. 진짜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안전한 데가 없어. Look out. It's Chica. Shut the doors. Chica high. 좃. 아이가. 아이고, 쏘면또 버그 걸리려나? 우와! 멈춘 상태로 나가네? 쩐다 역시 우리 치카 방이네요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자 여기 있으면 되려나? 아 이제 범위가 진짜 엄청 넓은데 저거 어떻게 피해? 여기 나가자 일단. 아 불안해. 침대 뒤에 있으라고 저기 위에서도 내려올 거 아니야? 촉수가 안나와? 나오는 소리만 들리고 안나오는데? 또 내가 밖에 있으니까 버그 걸려가지고 안나오는거 아니야 야, 어! 아 이제 나오네 아 버그 걸린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나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왜 안나오지? 아, 좀 나야 와 땡큐지 기다려 애들이 애들이 오지만 않으면은 내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와. 가까이 가면 나오나? 오 이제 나온다. 게임이 참 뭔가 기획은 잘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허점투성이야 <웃음> 속수 안나오는거 봐 <웃음>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게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지면 게임 끝날 것 같거든요 빨리해라 제도 오버니 화이팅! 가까이 가야 열리는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그거를 실험하기엔 또 하고 싶진 않아요 끝났네 자! 엔딩 크레딧 보러 갑시다!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다 자를거니까 말을 아낄게요 그냥 자난 버그를 이용한거 아니에요 정석 플레이 한겁니다 다들 아시죠?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속출을 어떻게 피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게 저 복도로 나가는 거였잖아 저건 절대 버그가 아니에요 막 몸을 낑겨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복도가 열려있어서 나갔을 뿐이야 <웃음> 아 브금 산뜻하네 내가 이게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영상이 나온다 이거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 이때까지 봤던 쓰레기 같은 카툰 엔딩에 비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난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아니 이렇게 투입된 인원이 많은데 말이야 어? 누가 망친거야 이 게임을 와... 진짜 사람 많다 별세개 엔딩 볼거냐고요? 아 근데 제가 은연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별세개 하려면 한 번도 죽지 말고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아닌가? 그건 그냥 소문인가? 아, 아니에요? 오케이. 다행이다. 그냥 소문이었구나. 드디어! 드디어 엔딩 크레딧이 끝납니다! 영상 나오나? 오오오!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이에요. 근데 프레디 건물 밖으로 나가면 멈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다예요? <웃음> 그냥 그림을 그려! <웃음> 아니 뭐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앉아서 저러고 숨쉬고 있다 끝났는데? 야 아니 고작 이거 보라고 <웃음> 이거 보라고 다시 하라고 했어? 아니 나는 약간 밖으로 나가가지고 둘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짧은 한 10초 남짓의 영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그냥 동산에 앉아서 제 배터리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웃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와중에 재미는 있어가지고 3시간 했네 우리 <웃음> 언제렇게 이 시간이 지났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 별세개의 엔딩을 볼지 안 볼지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 <목소리>